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희생자분들 중에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다는 점은 안전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번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발주자는 지난해 공사를 한, 개시한 이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세 차례나 화재에 관련된 주의를 받았습니다. ...는데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중대재해 책임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에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고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아, 관련된 법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고요. 매일 이렇게 3명꼴로 노동자분들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로 돌아가시지만 책임 있는 기업의 경영자나 원천기업의 책임자 등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더 안전한 사회,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에서의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